아우드빌라 히미나시 이타니라셈 비스밀라 하라하마니라힘 알함둘라히롭빌아라민 하라하마니라힘 말리키야우미딘 assalamualaikum warahmatullahi wabarakatuh. 안녕하세요 다우드킴입니다. I'm in hospital now and my mom feels better now. 사실 이제 치료를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제부터는 조금 영상을 찍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 어쨌든 저는 여기서 계속 어머니 돌봐드리니까요 제 상태가 나아지면 은또 밝은 모습으로 다시 또 같이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And sincerely really really thank you for your praying, cheering and supporting for my mom It was I was so impressed and it was so heart-touching It was thank you so much, guys And in the comments, some person said are uh, reading Quran for my mom uh, Because it makes her mind peaceful So I will read some Quran verses that I learned to my mom So I hope this helpful for my mom uh, to make her mind peaceful and also helpful to accept Islam in her mind I really hope someday she will be a Muslim inshallah and go to Jannah So I will go to read for her Oh, there's so much wind now Now... <laughs> <laughs> 읽을 거는 이제 쿠란에 나오는 장들인데 벌스들인데타우이드라고 믿음에 관련된 장들인데 이거를 이제 무슬림들이 아플 때좀 마음이 힘들 때 읽으면서 좀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장들이라 긴건 아니니까 읽어줄게 첫 번째는 알파티야 라고 이제 첫 번째로 기도할 때마다 외우는 아우드 빌라 히미나 쉐이타니라심 비스밀라 헤라 하만이라힘 알함두라헤럽빌라아멘 아라 아흐마니라힘 말리키야우미딘 이아카나부두와 이아카나스타인 이이디나 시라앗무스타킴시라타달라디나 아남타알레힘 가이를마구두 비알레힘 워라타알린 가장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우주의 주인의 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심판의 날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당신에게만 경배하고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우니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움을 받는 자나 방황하는 자들이 걷지 않는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고 보통 이제 기도할 때는 아민 끝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알파티아라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아플 때도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이 절을 항상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면은 이제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런 거지. 이거 말고도 조금 더 있거든. 이제 자기 전에 뭔가 몸이 아플 때도 많이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들어. 알 아클라스 알팔락 알안纳스 이렇게 이어서 보통 하거든. 쭉 해줄게. 어 <웃음> 비스밀라 히이라마니라힘굴후 알라후 아 h a 알라후트 사마드 람 야리드 와람 요랏 와람냐 굴 라후 쿠후완아 had 자비로우시고 자비로신 하나님 이름으로. 어, 일러가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낯지도으시고대하시도 하셨다. 그분과 대등한 것은 세상에 없노라. 이거 완전 타우히드에 관련된. 괜장이고비스밀라히르라하니라힘쿨 아우두 빌랍필팔락만샤리 마칼락 와민 샤리 가이세킨 이자바카프 와민 샤리 나파사티 필후캇 와민 샤리 하세딘 이다하사드. 비스밀라히라흐니라힘 아우두 피라피나스 말리키나스 알라히나스 민샤르리바스와 시카나스 알라디 유아스위스 피수두리나스 미날진 나티반나스 이게 이제 보통 자기 전에 하고 아니면 기도하고 나서도 하고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근데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제좀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좀 치유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 이 기도해 주니까 좋네 어 빨리 빨리 건강해져서 응. 빨리 났으면 좋겠다, 그렇지? 동생, 예진이랑도 여행 가. 그렇지. 가족 여행 한... 한번 가자, 가족. 어, 그렇지. 그러자. 음, 응. 나는 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고마워. 응. 근데 그 이제 응. 책도 좀 읽을 줄 알고 응, 그 동안에 공부 좀 열심히 했나 보다. 응. 자연스럽네. 좀그 사람들 보면 어색할 것 같긴 그래도 자, 옛날보다 훨씬 응. 글씨를 보면 읽을 수가 있다고 어느 정도 아 그래 아직도 많이 많이 발전했네 응. 응. 언어 하나 잘해놓으면 또 좋지 뭐 그지 응. 그래, 그래. 그렇지 아니 화이팅 응. 빨리 낫으면 응. 좋겠네 응. 그래